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 시간표 등과 객관식 오지선다 형입니다. 당연히 합격은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락 없도록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합격을 위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수 있을까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험과목과 시험시간표 알고 있을 겁니다. 시험과목 수는 네과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는 1교시의 두 과목 영양학 및 생화학 60문항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60문항 자 120문항입니다. 2교시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 6 0문항 합해서 1 0 0문항입니다 당연히 시험 입장 시간은 8시 30분까지는 입장을 하고 1, 2교시를 마치고 나면은 12시 35분. 자, 이렇게 되어서 문제는 전체 220문제, 한 문제당 1점으로 채점을 하면 총점 220점 객관식 오지 선다 형입니다 그러면 확률을 여러분 계산을 해봅시다. 자, 문제 220문제의 절반을 맞춰 정확히 답을 알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서 절반은 안다. 110 문제는 맞추었습니다.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백신 문항의 백신 문제에 아는 것이 다섯 가지 답까지 중에서 아는 것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맞출 확률은 5분의1입니다 그런데 자 절반 20 백신 문항의 절반의 또 5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다시 말해서, 합격 맞출 확률로는 10%를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절반을 알고 있다, 맞췄다, 50%에 여기에 10%를 합하면 60% 합격을 할 수도 있고 합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률을 좀 높입시다 만약에 그 절반의 답까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확실히 답이 아니다 하는 걸 골라낼 수 있다면 네개 중에 하나를 우연히 맞출 확률. 절반의 4분의 1, 12.5%가 됩니다. 그러면은 합하면 50%에 12.5%, 62.5%, 확률적으로 60%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자, 합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절반은 안다는 전제하에 다섯 가지 답까지 중에 하나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무난히 합격권에 들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우리의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한 최소한 답까지 다섯 개중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도록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목별로 여러분 개인별 과목별 득점 방안을 계획을 세우세요. 자, 참고로 이와 같이 영양학 생화학 연도별 2019, 20년, 21년 각각의 출제된 문항수입니다. 언어문항에 소홀히 할수 없다는 자료가 나오죠. 식품 및 조리원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과를 얻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